오늘은 머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컬을 좀 말아서 조금 나이보다 조금 젊어보이는 머리를 한번 해봤어요. 그래서 이거는 머리가 짧을 때는 안 되고 약간 좀 단발 정도 길이가 됐을 때 이런 컬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요. 그리고 이제 제 나이보다 조금 젊게 보이는 머리를 한번 해봤어요. <웃음> 어떻게 좀 젊어졌나요? 제가 아까 오다가 다이소에서 보니까는 이 볼륨핀이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사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볼륨핀이 있네요. 그래서 제가 만약 에 볼륨을 더 주고 싶으면 저처럼 얼굴이 조금 마르신 분들은 볼륨핀을 가지고 중간에다 가운데 이게 뽕인가봐요. 그래서 얘를 제가 한번 여기다 꽂아볼게요. 이 안에다가. 여기가 훨씬 사네요 이쪽보다. 어. 그래서 이게 또 볼륨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이거 안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. 이게 볼륨 좀뭐 머리 축축 처질 때이 안에다가 이렇게 뽕을 넣는 건가봐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똑딱핀처럼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쪽에도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어머. <웃음>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살아요. 그리고 핀도 잘안 보이네요. 같은 까만색이라. 어머 이거 괜찮네. 저 오늘 문풍지 사러 갔다가 문풍지 사러 갔다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. 그래 갖고 천 원이에요. 천 원에 두 개. 그래서 이걸 사서 제가 오늘 머리를 살짝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이렇게 했어요.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머리를 한번 만져봤어요. 조금, 조금이라도 조금좀 젊어보이는 게 여자들의 꿈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봤고요.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부리엄마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.